안녕하세요 신유부동산입니다. 소개하고자 하는 다가구 투룸은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주택에 위치한 인근으로 생활권이 위치해 있으며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투룸입니다. 2차선 대로변에 임시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. 이 부분은 주차와 관련해서 장점으로 보입니다. 그럼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